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, 윤대희입니다 오늘은 바로 도제 샌드위치야 제가 오늘 백화점에서 이렇게 살게 있어가지고 시장을 봤는데 도제라고 원래는 유부초밥이 유명한 집이에요 오라이집 유부초밥집이었는데 왜 이게 있지? 각각 다른 맛으로 이렇게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너무 궁금해서 사와봤습니다 같이 먹어볼까요? 제가 먹어본 적 있나? 그것도 이렇게 돈가스만 들어있는? 어, 되게 양념도 있네요, 양념. 돈가스가 엄청 맛있습니다 굳이 왜 빵이랑 돈가스는 같이 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가스 진짜 맛있어요 <라봉> 어. 맛있네요 조금 퍽퍽한 살 제가 뻑뻑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뻑뻑할수 있어서 우유가 없으면은 그냥 이것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 막혀서 근데 돈카스가 너무 맛있어서 빵은 완전 부드럽고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? 음밥 먹고 싶은 맛이에요 <웃음> 아 밥이랑 김치 땡긴다 엄청 두꺼워서 한입 와라 드셔야돼요 돈까스가 진짜 굵고 커서 하나만 먹어도 웬만한 분들은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사실 요만한 거뭐 간식 크기잖아요 고기가 한 뭉탱이가 있으니까 좀 배부르게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러분들은 달걀이요! 라고 외치셨을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요렇게 생겼어요 휴 음~~ 와 계란이 이 정도로 두껍게 있어서 약간 덩어리진 계란찜 같은.. 그런 느낌? 음 <목소리도> 음.. 그냥 무난한 맛이에요 음.. 그냥 괜찮네? 그런 정도? 딸기! 케이크 같은 느낌 아닐까? 음.. 딸기가 6개 들어있어요 아 딸기 맛있다 부드러운 식빵이면 더 좋을텐데 살짝 거친 식빵이에요 우유랑 딱 입안에서 이 식빵이 딱 섞이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어 이거 엄청 배부르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음. 또 맛있는 토마토인데 되게 싱싱한 토마토네요 끝